포치타! 포치타 어딨어? 나는 너와 죽음의 거리를 얻다 너의 죽음으로서 난 이제부터 고복이가 체인코백으로 담았다! 뭐 체인코백? 야! 야 포치타 일단 잠깐 나와봐봐 어? 아 여기 있었구나! 아니 잠깐만 너같이 귀여운 애가 어떻게 악마라는 거야? 아 진짜 귀여워 앉아! 아휴, 그래. 이렇게 말 잘는 니가 무슨 악마야. 어? 안 되겠다. 붙였다! 내가 체인 코멜이 됐든 코멜이 됐든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자, 일단 나가자! 바깥에 좀비들 도 많아! 좀비 녀석들! 이야! 이야! 야 우와! 아, 아저씨한테 다시 문 열어달라고 그러자 아저씨 제발 문좀 열어주세요 저 올라가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내 소원 하나만 틀어줘 아 진짜요? 뭔데요? 말씀하세요 내 가족사진을 갖다줘 그러면 너에게 키를 줘마 가족사진이 어딨는데요? 내 탈의실에 있어 아 그럼 아저씨가 직접 가져오면 되잖아요 무서워 아나 진짜 알았어 그럼 내 가족사진 갖다줄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래, 고맙다 고모아나 자, 저 아저씨 너와 빨리 어? 탈았다 찾았다 탈의실 야 빨리 찾아 경변 아저씨 어? 그 가족사진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분명히 너도 찾아봐 자 이쪽도 하나하나씩 아 아저씨 진짜 라카룸몇 번인지 라카룸을 알려줬으면 금방 찾잖아 아 그렇지 가족사진 어디 있나? 어? 이거 같은데? 맞아 가족사진 아 가족들이 고양이를 얘기했구나 아집사에서저 아저씨는 포트 다 빨리 가자 위험하니까너좀안을게자 빠져나가자 조심해 오면 다 쓸어버릴 거야 와 아저씨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사진 찾아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받으세요 오 진짜 내 사진 우리 고양이들 자 받으세요 어휴 고마워 자자자 <웃음> 자, 자. 자, 빨리 빠져나가자 포치타어 이쪽이야 이쪽 뭐냐 일로와 어여기또 뭐하는 곳이지 어? 어? 어 저놈이야 저악마 없애야돼 우리는 포치타 왜그래 포치타 왜그래냐고 포치타 일로와 이따가자 이 병원을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야돼 어떻게하지 어디로 가야되냐고 지금 뭐 어디로 빠져나 어?! 아니 이 아저씨는 아까 그 아저씨잖아! 아저씨! 아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 에이, 악마가 내게 저주를 걸었어 나를 죽여줘 그럼 내가 이 탈출할 수있이 키를 주마! 아 어떻게 죽여줘요 아저씨? 저쪽 상자 보이지? 아, 아, 네! 저 안에 재료들이 있어 그걸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그걸 약품으로 만들어 와! 아, 아 알았어요! 아, 여기 상자 이거지? 이거... 아. 여기있다이 상자 이걸로 약물을 만들라는거지 이쪽인가? 어? 여기군 찾았어! 그렇지! 이 재료들을 넣으면 약물이 완성이 되는거야 좋았어 여긴것 같군? 자 재료들 하나씩 넣겠어 자자 자. 돌아가고있다 어, 나오고있다 약물이 나오고있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난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이 약물을 이 약물을 그 아저씨한테 갖다주고 자, 자자자 자, 자, 자! 나에게 오랜! 좋았어! 자 빠져나가자! 고치자! 아! 고충이야! 아우 너무 많아 조기전성! 안되겠다! 제일 고배들로 회실! 그래.. 그 어서.. 그 약물로 날 죽여줘.. 어서! 자, 잠깐만요.. 잡 받아요! 고맙습다이 고맙! 히! 못했어.. 보츠타! 보츠타! 여기 나 빨리 나가자 자.. 가자.. 빠져가자 와, 또암 따라붙았어! 보츠다나 따라붙어! 가자! 자! 어디? 어, 지네 거예? 왜청기가 나갔냐고? 호일해놔 빨리! 내 목소리 들리는가? 어, 아저씨는 잘 들어 구멍군. 가운데 있는 중앙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악마들을 다 처치할 수 있어. 표준, 알았어요. 잠깐만요, 목사님. 아, 악마님, 석된 처리가. 내가 퓨즈 찾는 걸방해하는건 아, 아! 이 녀석! 자! 어떻게겠어 나돌려야겠어 자!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 바보야 뛰어넘 어떠냐 이 바보 녀석아 자! 갔다! 다 왔다! 다 왔어! 키 이제 중앙 시스템에 이 퓨즈를 넣으면 돼! 아! 아차. 여긴가? 어디로고 빨려들어가 하하 <웃음> 야식도 <으>, 꿀떡다 됐어 <웃음> 2병원에서 진짜 대택이다 벌써 빨리 와 택춘이야 잠깐 코봉군 기다려 뭐해요 아저씨는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박사야 지금 네 몸속에 돼있는 그 악마와 함께 넌 평생을 살게 될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코봉군 아 박사님 잘될게 우리가 코봉이 안에 그 악마를 꺼내줄 수 있어 거의 실험단계에 다 왔어 코봉군 부탁이래 전세계 인류의 미래는 코봉에게 달렸어 제발 좀 남아주게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전살수 있는 건가요? 아, 사실 이코봉의 희생으로 이 인류를 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코봉이가 산다는 건 내가 장담 못하네 미안하네 나의 죽음으로 전세계가 살수 있다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고치때 어떡하지? 너와 같이 악마가 되느냐? 아니면 전세계를 구할 것인가? 하, 어떻게 선택하냐고 도대체! 고모이 제발 우리 함께 남아주게! 박사님! 박사님! 그래! 어서! 죄송합니다 체인코맨 될래요 죄송해요 야! 야! 누구, 어?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가 돼서 악의 무리를 다 쳐부실게요 죄송합니다 신성해 우린 어떡하라고? 그렇게 난저 난 악몽같은 같은 악몽 병원을 나와 지금부터, 지금부터 체인코맨으로 코맨으로 다시 태어온다 전세계에 전세계 있는 악마 기다려라 인정 속들아 고치다! 가자! 침코벤 <목소리> <칙코베. 목소리>